진짜. 안녕하십니까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리팩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저 여기 세트장입니다 야외에 이렇게 멋진 세트장을 해주셨는데 미국 같아요 미국 여러분 사실 이 세트장은 그이 세트장 위치는 거기에요 용두 휴게소라고 우리 그 고인세븐렇게 그 카니발 편 아시죠? 거기에 이제 세트장을 이렇게 지은 건데 아 근데 여기 진짜 잘지어놨다 미국같아 이 노란색 차도 있고 괜찮은데 여기 여길... 아예 다른 것 같은데? 비가 슬슬 오는 것 같습니다.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, 어, 이게 촬영이 비 오면 안 되는데, 잠깐만. 리얼한 비하인드를 담는 세븐틴 시점입니다. 어, 미국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? 뒤에 배경은. 응. o <웃음> yeah. So, so t 아. i 아, 나는 피곤하지만 행복하다. So, uh, here, y a n g t n a n e c a n n i b a 이패키스 his... <웃음> I'm so tired, but I'm happy. Okay. Yeah. Okay, guys. Yeah, bye. <웃음> 저희 분장차입니다. 저희 의상이 있는 곳이고요. 저희 옷들이 있는 곳입니다.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죠. 원우가 왔습니다. 누구세요? 어, 옷입. 오늘 옷입은 옷입는 원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. <웃음> 우 포카칩 왜 먹어도 되냐? 저는 포카칩을 좋아합니다. 신기하다, 포카칩, 예뻐다. 원래 야채과자를 좋아했었는데 무슨 <웃음> 오줌? 몇개안 먹네요, 오늘 씨. 맛 있는 거 먹어? 음. 자, 들갑니다니다 왜 따라와 어... 메이크업하는 뭐 저... 메이크업하는 민규 저... 네 지금 이곳은 어... 와 진짜 잘 나온다 이거. 이거 나중에 빌려주시면 안 돼요? 지금 이곳은 어... 어, 양평의 어떤 주객소인데요 어... 아예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네. 정말 이곳에서 이런 세트장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새로운 진짜 뭐라 해야 되지? 거리가 아예 생 이렇게 나 있는데요 너무 이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진짜 그 LA, LA LA라고 해야 되나? LA 상점들 같아, 길거리 네. 보시면 오늘 발도 굉장히 이쁘게 폈어요 진짜 이게 화면에 잘 나오지 않는데 진짜 동그랗게 지금 동그랗게 됐어요 그래서 떠가지고 어이 월드가 너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세팅 변경 중이어고 세트를 네. 지금 여기다가 두고 매니저님께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해야겠어요. 저 사진 찍는 거좀 지켜보세요. 아 세워졌어. 어, 언제었어? 하스켓볼 여기서다. 원나 그냥. 아 별로야! 아. 자! <웃음> 아. 네. 저희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하는데요. 네. 언제,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. 다 네. 섹터 세븐틴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공항 같다, 공항. 공항 같다. 자, 보시면 좀 이따가 잘 완성돼 있을 거예요. 말도 없이 떠나는 거예요. 모두 우리를 쳤다 봐 오늘은 핫 뮤비가 아닌 바로 월드 뮤비입니다 세프터 세븐틴이죠? 정규 리패키지 앨범 아주 잘 나오는데요? 순간씨 끝이 나갔잖아요 이제 월드 가야죠 이거 뭐죠? <웃음> 이거 아닌가요? 손으로 하는 건지한 손에 지금. <웃음> 5 6 7 e 나. 아 거기 왜 거기 자신 있나 봐요. 카 이거 가셔야죠. 아, 아로안 하는. 아. 아, 아, 야나 아. <웃음> 네. 내가. 이조수 있습니다. 씨가 포토카드를 찍고 있습니다. 과연 이번에 어떤 포토카드가 나올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. 어떤 표를 찍을 건가요? 네, 지금 다양하게 팔랑의 포즈로 팔랑해. 손을 올린 다음에 귀엽 혓바닥을 이렇게 해 내밀어주세요. 해 아, 빨리 해봐요 부끄럽더라도 해해해 <웃음> 이렇게 DAESE 포토카드 현장을 만나봤고요. 다음 촬영까지는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. 이거 내꺼네? 어어 이제 할말이 고갈이 되었는데요 요일드란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? 우선 그 말투부터 어떤 말투인지 소개해 주실래요? 어떤 노래죠? <웃음> 좋은 노래예요, 많이 들었어요 영감은 어디서 봤나요? 영감은 어디서 봤냐고요? 네 그거는 똥 언제 말았냐랑 똑같다고 예. 유튜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저거 봤거든요 네. 너무 통쾌했어요 아예 오늘 운동하실 건가요? 그래서? 아 어, 그래, 가자. 어디? 오늘 어디죠, 그래. 운동? 어... 저번에 회사에서 예. 이제 같이, 민현이 랑 같이 민연이 형이랑? 민연이랑 같이 가슴을 타고 오늘은 민규랑 같이 팀해야겠 등을 할 차례죠. 저도 오늘 가슴을 해가지고 이제 등을 하면 됩니다. 힛! 힛! 저희 세븐틴이 다 같이 운동하는 영상을 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아, 해도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나중에. 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하이요. 요즘에 어떤 핸드폰 게임을 즐기 하시죠? 저요? 저는 단어 스토크 같은 걸 즐겨 하고 있요 단어 스토크를 즐겨 하시는군요 어떻게 보면 어, 단어 스토크라기보단 노노그램이라고 불러요 아, 뇌를 쉬지,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? 아니요 그냥 재밌었어요 아 예예 아, 예. 아, 그러면, 그러면 촬영에 들어 갑니다 안녕. 음. <웃음>